오늘 갈치 2차 전화하기 전에 놀래야 한 그릇 먹습니다 비은왕 여기 횃뜰레 여기 한번 와봤어요 오 맛있게 생겼네 요 보이시나요? 이 앞에 배 타는 곳입니다 사실 주꾸미낚시보다 갈치낚시가 사실 더 재밌었습니다 오늘 저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도 아마 갈치낚시를 또 한다고 했을 거예요 오늘 연차를 낸 날인데 쭈꾸미낚시를 하고 내려서 겸사겸사 좀 빠른 시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에서 한숨을 자고 오늘은 여기서 집어등을 켜놓고 갈치낚시를 또 해보고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군산 비응항 갈치낚시 2차전이 되겠습니다 2차전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집어등이 어제 완전히 최대 밝기로 해가지고 한참을 켜놨더니 한 절반 정도가 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대의 광량은 아니고 적당히 아직 뭐 집어 안 됐을 테니까 수심을 조금 집어넣죠 그리고 저 앞에 저 수협 앞에 있는데 접선이 하역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래서 오우 갈치는 벌써 왔어 물어줄지가 문제죠 시작부터 울어. 그렇지 와첫수오와 크다. 자, 큽니다 첫 수. 많이 잡았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아, 어요 예. 그렇죠. 낚시법은 뭘뭐 키우는 거예요? 꽁치요. 꽁치 쓰러가지고? 예, 예. 처음엔 내리자마자 막 분위기 되게 좋더니 금방 이렇게 물어줄 녀석들이 아니죠 어제 해보니까 내향이라서 유속도 없어요 저쪽에 방파제쪽으로 가면 들락날락하는 들물 날물 때문에 유속이 좀 있어서 분명히 괜찮을 것도 같은데 신시도가 그래서 저렇게나 봅니다 오늘 신시도 갈까 하다가 타이틀이 2차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 차이로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작업장갑을 다 써가지고 작업장갑도 없네요 오전에는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뻘물 색이 탁도가 엄청났었죠 지금도 들물인데 내항은 그런 거 구해 안 받아야 되는데 어휴, 어제보다 밝기를 좀 낮게 조도를 좀 낮췄다고 하더라도 물이 좀 탁도가 심합니다 탁도가 심하니까 조심을 좀 낮춰볼까요? 오호, 내리자마자? 아, 맨 밑에 미끼 확 움직이는 거 보였는데. 오, 처음은 진짜 엄청 시원했어. 그냥 뭐 천천히 기다릴 새도 없이 지가 그냥 물고 쭉쭉 끌고 들어가고. 사이즈도 꽤 좋았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좀 놔두고 헤드랜턴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헤드랜턴을 어제 어, 어디, 다가 둔지 몰라가지고. 또, 또 왔어, 또 왔어. 오, 이, 이, 이 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웃음> 어, 이거 크다 <웃음> 네? 오. 이야 숨맛 좋고 진짜 우리 아들 신났어 우리 아들 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신났어 헤드랜턴이 없어가지고 자이 잡힐까요? 에이 안 잡히겠다 채비등이라서 헤드랜턴을 가져와야지 보이지 자, 오늘은 마리스를 좀 세야 되겠습니다. 두 마리째. 툭 친다, 근데. 들물 때는 얘들이 안정감이 있나 봐요. 물었어. 끌고 가. 야, 진짜 이게 찌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진짜 이게. 자, 보이시나요? 저 후킹 된 겁니다, 저거. 자, 보이시나요? 와, 와, 와, 와. 이 손맛, 와 이게 막 정말 맛있어 이게 와순식간에세마리째 미끼를 두 개를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도 두 개였는데 한한 한 통을 쓰고 오늘 두 개를 더샀습니다 이게 갈치가 입질이 끊어지면 아 이게 그냥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얼른 얼른 잡아 내야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조급선이 멀리서 저렇게 밝게 비쳐도 크게 지장 없나봐요 갈치 지금 먹이활동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넓적해서 그런가 꽉 쳐먹으려고 하면 어 진짜 손맛 진짜 당찹니다 막상 건져 보면 뭐 어쩔 때는 더큰 놈이 좀 손맛이 덜 나기도 하고 한데 막상 건져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확처먹는 녀석들이 있어요 후킹이 제대로 된 녀석들 낚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 보시면 정말 저 집에도 안 가고 뭐한 짓이냐 진상이다 하실 건데 그건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수가 좀더 조금 더 조금 더 외치면서 노래를 더잘 부르려고 성대결절이 생길 정도로 목이 쉬는 게 여러 번 하고 진짜 피터지기 연습하고 결국엔 득음이란 걸 하게 되고 그건 박수를 보내시잖아요. 물론 가수분들처럼 뭐좀 이렇게 모두에게 막좀 가치를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제가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이렇게 할 뿐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에 한번 꽂히면 어느 정도는 좀 파보고 스스로 좀 만족할 만한 조법이라든지 뭐 딱히 큰 조법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경험이라도 쌓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달려봐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 입질 왔습니다 자 보셨죠? 수심 내리니까 입질 좀 봤죠? 오 시원하게 자 물고 있어 물고 있어 그렇지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물고 갑니다 그렇지 이건 훅킹된거예요에훅킹 된건데 아이 자식 진짜 야 미끼만 따먹고 마냐? 조금 남았을텐데 어 조금인걸로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오늘은 미끼가 많으니까 아, 네 마리째가 될수 있었는데 물었어 또 보이시죠? 호호 이야. 그래, 물고 가라. 자, 찌맛, 이게 찌맛입니다, 이게. 수중찌도 저렇게 끌고 가는데, 얘도 이렇게 끌고 가요. 겉에 있는 찌도. <웃음> 이거 진짜 눈맛 대단합니다, 이거. 자, 걸렸습니다. 네 마리째. <웃음> 손맛 좋아. 꽤 커. 바감이 걸렸네. 자, 밑에 얼음 샀고, 기존에 있던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자, 네 마리째. 룰루, 네 마리. 저는 순전히. 제일큰건 손맛이고 두 번째는 눈맛인 것 같아요. 갈치 찌낚시가 재밌는 이유가 또 이렇게 몰랐던 장르에 장르와 새 인연을 맺었네. 자 내리면서 저렇게 바로 입질이 들어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보세요, 난리 치지. 막 영상에 잡혔으면 좋겠다. 수중찌, 수중 집어 등 그거 끌고 가고 <웃음> 그 다음에 저거 끌고 가고. 이거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막,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오, 이번엔 발밑들어 왔어요. 물었나? 이 정도면 물었겠지. 어, 오, 안 물은 줄없잖아 아이고, 요건 이지다 물고 돌아다닌 거구나. 처음에 정말 풀치라고 불렸던 녀석보다는 크죠? 지금의 풀치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처음 시즌 초반에 풀치보다는 큽니다 모두 다좀 시크하면서 포악해가지고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시즌 초반보다 왜 채비가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 두 번, 세번 오늘이 세 번째인데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 오! 에잇! 뭐야? 너뭘 뭐, 물었었냐? 자식들이 빨리 움직여도 믿기 멀쩡한데? 깜짝만 하고 말하구나. 이번에도 믿기 확인해 봐야 되나? 아 이번엔 먹었네.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키우고 두 번을 찔러야 되더라고요 한번 찔리면 그냥 먹이만 먹고 바로 앞으로 살짝 일부러 조금 멀리 던져서 앞으로 살짝. 그리고 좀 내려오게, 내려가게. 누워 마냥. 허허, 보셨죠? 바로 관심 가졌어. 살짝 끌어주니까. 자, 밑에서, 요걸 먹어봐로 하고 계속 간 보고 있죠? 기다리는 것도 타이밍인 것 같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 바보. 먹고 들어가는건데 기다리는것도 타이밍인데 타이밍 진짜 못맞춘다 초보의 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자, 금방 타이밍 말씀드리고 초보 티를 팍팍 냈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잃지 않았어 참, 진짜 살살 끌고 다닌다 아이 자식들이 기술도 좋네 어떻게 이게 미끼만 먹지? 제가 또뭐또또잘못된거예요뭐세번 끼우라는 소리야? 반짝이는 부분이 많은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럴것 같아요 제가 뭐랄겠어 초보가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짝 아또뜯겼니 아, 이건 뜯겼어 오 생각보다 윗기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최소한 눈 맛은 좋잖아 <웃음> 아 공색하다 잘근잘근 씹어먹는 것 같아 어, 키우면 잘 돼요 잡았을 때 빼기도 좋고 이제 심심하지는 않아 뭔가올것 같은 기대감 참.. 저런 녀석들은 작다 이 녀석은 크고 오늘 만조가 11시 10분인가? 뭐암튼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어제 보니까 들물에 입질이 더 좋았어요 날물 대고 뭔가 제가 알수 없는 이유가 생겨서 입질이 딱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쯤 그때쯤 접은 것 같아요 6시 40분쯤서부터 제가 낚시를 했으니까 1시간 20분? 뭐그 정도밖에 안한 거네 와 박진감 넘치는 1시간 20분 지난 거네. 물었어 물었어 물은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 그렇지 한 마리 잡자 이제 오우 짜식 힘쓰기만 먹을만합니다 진짜로 어 후킹이 돼있었구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참 이건 재활용이고. 뭐. 아예 그냥 먹자마자 걸렸으니까. 캐스팅. 양저는 아가씨처럼. 잘했죠? 와, 내리자마자. 담배 좀 마주 필려고 그랬더니. 물었어멀내 담배 끌어야 되겠네. 꺼야 되겠네. 멀리 누가 한다, 이짜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막판에, 오, 이거 뭐야. 이야, 작은 건줄 알았어요. 어? 미키도 뱉었어. 비켜서 하나나봐 이거 재활용 해봐야 되겠어 미끼 반응이 괜찮았어 넘맛 조가인데 <웃음> 음. 그래 그래 그래 자 이거 제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일곱마리 짼데 오, 야 너는, 너는 걸리겠다 그렇지 자이 녀석이 이물감 느끼고 막 힘쓰면 이래요 오, 그 물속에 있을 때 아이고 풀집어도 조금 더 크네 역시 갑오징어도 그렇고 갈치도 그렇고 작은 녀석들이 히어로 장착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중간에 일곱.. 아우 이 여덟 마리째구나 이빨 조심하시고요 이빨 <웃음> 아, 요거 비키 한번 뒀어 한 번만 뒀어한 번만 갈치를 우롱하는 희롱하는? 손을 좀.. 어, 비린내가 진짜.. 뭐 바다 생선 미물 생선 다 비린내 심하지만 이집 내장은 쓰레기통 하나 따로 준비해서 오시면 흔적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아빠 세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진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 거예요 저게 무슨 배지? 통발배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오신 모양이다 와이 근처로 집어많이 되겠다 이 근처로 집어대면 저게 끄면 이쪽으로 확 몰리는 참 소설을 써라 나와요? 아이고 땀온땀은나오는아 땀은 나와요? 예예 <웃음> 예. 그래도 심심하진 않네요. <웃음> 어, 난이 둘이 나가가지고. 아, 어... 아 그게. 가지고 왔더니 한. 아유... 아, 어... 신시도 한번 가보시죠. 네, 아, 그럼요. 어떻게 뭐 갔더니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네. 어그제, 어그제는 잘 나왔을 텐데.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오, 저쪽이요? 불 켜져 있는데? 아니, 저... 아저 여기 이렇게 꺾어지는데 아예 많이 잡으세요 오우 물이 많이 쳤다 오우 이야 니가 무슨 다이빙 선수냐 오 다시 왔어 근데 사이즈 다 아, 작습니다. 그럼 미끼를 바꾸고 심기전 해야 돼. 오, 졸어왔어 갈치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 배에 지금 다 끄고. 하단으로만 비추시는 저 작업등 저것만 키신 상태인데 메인등 끄자마자 그냥 한 10분? 10분정도 있으니까 갈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네 어? 끌고 간거 아니지? 끌고 간줄 알았잖아 응. 입질이 너무 뜸하니까 심심하다 어쨌든 다시 갈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입기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세번 재활용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비싼 비싼 반찬이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어오 이제 큰 녀석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내꺼 왜안 무냐 관심 좀 가져줘 아 자식. 수심은 어떻게 할까? 이제 낮춰? 수심은 물이 엄청 탁해졌어요. 집어듬은? 여기까지 들어올까요? 이렇게? 저는 위에서 낚시하고 진짜 집어 많이 듣다 여기 카메라 잡히려나 와, 참. 에, 네, 내미기 아, 나 진짜. 자 오, 뭐 얼마 끌지 않았으면서 바로 먹어가냐? 어쩐지 질이 없더라. 활성도 엄청 오는것 같은데. 시사하기 진짜 그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었는데 그치 좀 먹어봐라 먹어봐 다른 녀석이 계속 놀랐으면 좀 잡혀줘야지만 오 잡지도 않아 먹었어요. 살짝 끌어주니까 먹었어. 그렇지. 그래 그래. 너 삼켰다. 형이 봤어. 봤어 이 자식. 예? 얘는 걸친데 꼬리가 없어요. 어? 하, 꼬리 없는 녀석이. 아이나 진짜. 다른 녀석이 잘라 먹었나봐. 꼬리가 없었어. 신기하네. 어 이거 기본은 가까이 있으니까 녀석이 삼키는 걸 봤어 제가 아열마리째웠었는데야넌 우럭이잖아 아이자또 벽쪽으로 가까이 붙이니까 우럭이 되드네요 야너 너무 핸다 너야넌 우럭이지만 네가갈르치네 아, 그래 형이 형이 좀 일찍봐서 삼키진 않겠다 됐어. 수심이 너무 얕아요. 자식들이 물색이 안만탁해죠도 초보의 생각에 30cm만 더 줄게. 만 자, 예. 아직도 울고 있어.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힘좀 써봐, 짜샤. 힘좀 써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힘좀 써라. 힘좀 써. 오, 먹거네, 죠 자식이. 오, 작지도 않아. 자, 이쁘죠? 이1 마리 먹을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대지 않게 딱히 액션을 안 줬는데 30cm 내린 게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 이 녀석 아까 그 녀석은 아닌데? 꽁지 뜯긴 녀석. 의외로 많네요, 꽁지 뜯긴 녀석들이. 이야, 가만히 좀 있어봐. 으휴, 이건 좀 잔인하다. 어지럽네 30cm 만들어야지 세말 е 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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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질을 하면 그냥,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여유, 예. 지금쯤 이제 슬슬 당기면 자, 자,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아, 와, 힘 진짜. 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4마리. 이게 코칭을 조금 받았는데, 불 정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 벗어나서 있는 게더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 근처에서 딱 입질 받았습니다, 진짜로.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은 걸 제가 봤거든요 어? 아이씨 먹었네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죠? 먹었죠? 안 먹네 아 이런 게 아까 그 너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다 입질였나 봐요 막대치 사용하시네. 어? 또 네. 먹었어. 자, 끌고 갑니다. 끌고 가라, 끌고 가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끌고 가라. 자, 슬슬, 슬슬. 예. Yeah. 잡혔어. <웃음> 아, 이런. 아이고, 참. 아, 챔질 해야 돼요, 사장님? 어, 챔질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구나 저는 신시도에서도 현지에서 계신 분 같았는데 참지를안하시더라고요또아 갈치낚시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도 현지사장님 같으신데 지보등 하나로 같이하니까 찌가 하나 더 있으니까 더더 더 재밌습니다 아까 선상에서도 어떤 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던데 진짜 들어가는 거는 꺼내면 다 금방 죽기도 하지만 힘이 세다. 아니 <목소리> 그렇죠. 삼치, 참치 뭐. 오 뭐. 사장님 입 들어왔어. 보이시나요?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저거. 그렇죠? 오 쳐! 오 예. 아참질 하시는구나. 자리가 아프네요. 풀기를 너무 열심히. 어? 물었다. 자리 앉기만하면 무네. 자, 자, 후킹. 후킹. 예. 자, 오 사이즈 괜찮아. 오, 후킹 해야 되는 거또 하나 배웠네. 와 이거 큽니다 이 얘는 반을 조심해야 되고 왜안 빠지지? 빠져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게도 뺐네큰 놈이 힘쓰니까 묵직해요 진짜 입질도 없었는데 저렇게 기쁘신 사장님께서 어복 사장님이셨어 어복을 나눠주시려고 오신, 오신 것 같아요 <웃음> 수심 바꾸고 바로 입질 들어오네요 저렇게 루우처럼 끌어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많이 모여있는데 안 물면 막 지치더라고요. 네. <웃음> 눈에는 보이는데. 물이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물이 맑아졌어요. 아까 보니까 물 맑을 때 수심을 좀 깊게 하니까 좀물긴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립지가 참 수십 맞추긴 편하죠? 자, 2m50. 50cm 더내려고 깊이 하셨어요? 네. 저희 3m입니다, 지금. 오! 아, 찾았어. 깊이. 아, 이, 이건 너무 깊은가요? 깊은거 아닌가 어? 느리자마자 아 깊이 먹네요 진짜 예, 예, 예. 아이 따먹었어 예예 <웃음> 예, 깊이 먹네요 깊이 3미터입니다 3미터 3m. 예 찾았어 찾았어 와 3미터에도 먹는구나 오후, 이거, 캐스팅도 안될것같은데 <웃음> <웃음> 캐스팅이 안 되네, 캐스팅. 너무 수심을 깊게 줬더니, 충우기로 조금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깊게 줬나 본다 거의 끝뚱물인데, 지금. 도대왜안 물을까 비키도 음, 괜찮은데 근데 아예 낮췄습니다 아예 이거 한 80cm 들려 오우 예 예? 뭐물 <웃음> 무럭이네요 <웃음> 아이고 멋지게 쏙 들어갔는데 그냥 <웃음> 와, 이렇게 한 문어. 한 시간 다된것 같은데. 안 되시니까, 이제, 멀리, 멀리도 던져보시고. 어, 물었다. 아, 우리, 오랜만에. 예, 예, 예. 아, 진짜 오랜만에. 아, 멀리서 오는구나. 멀리서 오나 봐요. 가까이 없고. 어, 뭐 내가 예. <웃음> 예. 오랜만이라 이거 놓치면 안 돼서. 어, 자. 어. 오랜만이라.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오랜만이 오랜만. 와. 예. 오우와 오우, 이거 멀리서 오는게 꽤 크네 이게 꼬리 잘린거네 잘린, 잘린 거네. 아 멀리서 왔어 불 가까이 없었어 곁불보다 조금 더 멀리 수심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문제였네 저건 너무 가까운데 오 학꽁치 때 이거 진짜 예, 네, 학꽁치도 되게 크네요 이거 어? 와 멀리서 와 드시는구나 와 있는게 아니고 저기 있었네요 이야 또하나 배웠나 또 입질없으면 좀 어두운데로 쳐봐야되데딱저기서 울었는데 와 진짜 맑다 어우, 갈치가 아직, 아직 여기있어요 오 어, 그럼 갈치인데, 그럼 갈치잖아요. 지깅처럼 해봐야지. 오호. 그렇지. 아, 떨어졌어. 근데 갈치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입질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인데, 우럭이 그러나 봐요. 근데 우럭이면 훅킹될 텐데, 여기 보세요. 이거 갈치, 입질은 갈치 같은데, 아, 끌고 갈 갈치네. 갈, 갈치예요, 갈치. 예. 3 m 넘게 있습니다 지금 끌고 가네요 끌고 가아 이거 유영층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니 비쌌네 놓고 있어 있어 그 들어가기만한 미끼를 봤는데 이게 갈치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참 밑에서 놀고 있으면 돼뭐 건졌는데 막 우럭 이런 거 아니야? 미끼 갈고 어, 상상을 초월해서 비이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깊이 있었어 깊이 있었어 에? 에? 우럭인가? 그럼 물고 끌고 가던 건 뭐죠 도대체? 자이 슬슬 오 그러네요 안나와요 안나와 예예 저도 그러네요 자긴자긴 진짜 씹어먹기만 하나봐요 이야 이거 약올리네 <웃음> 오호 이 예. 예예 어? 와와와 근데, 근데 건지질 못해요 이거 너무.. 예 완전히 무슨와한 한 6m? 어디 바닥 예? 아니 바닥보다 완전히 조금 띄운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요 많이 내리셔야 되겠어요 밑에서 하지도 못하겠네요 또와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내지 이거 곁불에 있네요. 곁불, 여기가 아니고 입질이 시원한 거 보니까 건져 보니까 작은 녀석이네. 선생님, 더 내려보셔요. 어, 예, 저는 더 내리고 싶은데 낚싯대가 짧아갖고 못 내리겠습니다. 어와 이거 큰일 났네. 와 멋지게 들어갔는데 아주 우와 이야 잡으셨어 오 사이즈 좋네요 깊이 먹죠? 원래 보따리 아까 좀았어야 되는데 <웃음> 보따리 아까 접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 예. <웃음> 예, 재밌는데 이게 예, 배터리가 방전 저기 방수가 안 돼가지고 등떠밀려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진짜. 예 다음에 오면 진짜 수심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큰거 배웠네요 진짜. 그러게요. 아. 나올 만하니까 진짜 아유 사장님 즐거웠습니다 진짜 아이고 <웃음> 별말씀을 아유 그럼요 훨씬 재밌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해서, 많이 와서 강제 철수 철수하네요 아 지금 시간이 1시 다 돼가네요 12시 47분 자 다음부터는 수심층을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걸 몰라요